Two at the t h i r 아, 세 아, 세 아, 세 아, 세 아, 세 아, 세 아, 세 아, 아, 아, 아, 그 아, 아, 그렇지! 그 아니, 이아이이고아내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<웃음> 아우, 가슴 아네. 오! 아하. 와. 어, 인터넷이 끊겼 soone e you l e the i t j u t n e v e b r h e e b You captured Zone C. <laughs> you lost Zone C. 아이고 야, 아, 야, 뭐... 아, 뭔데 이게 왜 다... 아, 제발... 야, 먼저... 야, 먼저... 아래. 어. 아, 래 엄... 아, 헤. 아패! <웃음> 와아 오 죽었다 죽었다 살려줘요 啊哈哈我<笑><笑> <놀람> 아, 진짜 좋다. 예. 어 Captured z o <laughs> Your team e Your team. Zone b r <laughs> you capture zone C. <coughs> <coughs> Capture Zone A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하 어 <놀람> <놀람> <놀람> oh, a yeah. b o k a y 오케이위험했어 You <놀람> c <captured zone B. 놀람> okay. 收到 다 이겼다. v i 아. 아. Ah, t e are.